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보고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순서도 프로세스 파워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하나 둘셋넷 단계까지 도형과 텍스트 상자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도형과 텍스트 상자를 활용해서 제목을 미리 입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다가 이제 내가 몇 단계를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일단 5단계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여기 도형 보시면은 이게 블록 화살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어요 이 도형을 선택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리니까 일단 기본적인 도형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가 너무 뾰족하기 때문에 전 살짝만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색 점을 누르시고 이 오른쪽으로 살짝만 이동시키면 조금 더 완만하게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채우기 미리 추출해놨었던 연보라색 하나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안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건데요 텍스트 입력할 때 그냥 도형에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도 괜찮지만 그런데 이게 글이 길어지면 막 튀어나가거나 줄이 안 맞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전하게 텍스트 상자를 따로 삽입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따로 입력해서 내용 입력한 입력해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흰색 그리고 가장 두꺼운 글꼴 중에 하나인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입력이 됐고요. 이제 아래쪽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건데요. 텍스트 상자는 삽입 텍스트 상자 자 여기 갈매기형 수장 도형의 끝과 끝이 넘어가지 않게끔 일단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다양 자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리고 글꼴도 좀 얇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스퀘어 약간의 회색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까지 삽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은 오시죠?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다가 아이콘 또는 그림을 삽입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365라고 하는 구독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최신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오피스 2019 활용자 분들께서도 아이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신 버전을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 이하 버전이신 분들은 아이콘을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그림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삽입해 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저는 삽입 아이콘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수많은 아이콘들을 찾아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콘 하나를 선택해서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에서 삽입 누르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아이콘을 삽입해서 색상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선 도형을 하나 삽입할 건데요. 삽입, 도형, 선을 선택해 주셔서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직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색깔을 회색 종류 그리고 너비 1.25pt 대시 종류... 하게 되면 보일랑말랑한 하나의 선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개체들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기초적인 개체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것만 만들어지면 끝이에요. 다른 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그러느냐자이 모든 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Ctrl-G, 그룹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을 눌러주셔도 돼요. 이후에 여기 애니메이션, 닦아내기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순서대로 나오는 모양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든 개체를 선택해 주셔서 오른쪽으로 다섯 개만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이동만 시켜 줄게요. 그러면은 이게 수직 수평 복사라고 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 복사해 주시고, 복사, 복사, 복사해서 총 5개의 개체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된다면 저절로 애니메이션을 넣지 않아도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면 여기 간격이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할 때 간격을 한꺼번에 똑같이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의 홈, 오른쪽에 정렬 그리고 맞춤을 누르시면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일하게 된 가로 간격을 볼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아이콘의 모양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미지 아이콘을 삽입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그래픽 변경 또는 그림 바꾸기 라고 하는 것을 찾아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바꿔주면 끝나는 것이겠죠 자,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훨씬 더 쉽게 프로세스에 관련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이것을 응용해서 몇 가지 좀더 만들어 보자면, 자, 이렇게 모양만 바꿔서 총 10개의 프로세스가 담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모양을 바꾸고 복사하고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멋진 파워포인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